이친구하고 신뢰할만한 친구랑 관계를 가졌을 때. 친구랑 관계를 가졌 그런변투새끼자 <웃음> 오늘은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옛날이었으면 벌써 결혼하고 남았을 나이이긴 음. 하죠. 맞아요. 이런 사람이랑 결혼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이 있었어요? 근데 항상 저는 매연애의 진심이기 때문에 연애를 하다 보면 한 번씩은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준우 형은 내년에 결혼하겠다고 하던데 누구랑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요. 하고 싶다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음. 땡땡 는 음. 모습을 봤을 때? 날 배려해주는 모습을 봤을 때? <웃음> 아침에 일어나 아침밥을 차리는 모습을 봤을 때 알몸을 봤을 때아이 알몸 맨날 보고 싶다 <웃음> 생리주기 앱을 수시로 확인하는 모습을 봤을 때 음식을 남기는 모습을 봤을 때아이 사람 음식 낭비하는 이식거리고 내가 어떻게든 뜯어 고친다 라는 마인드로 <웃음> 절약하는 모습을 봤을 때오 절약하는 모습 아 알뜰살뜰 알뜰. 아 이거 중요하다 저는 진짜 연애도 그렇고 어떤 사람과 미래를 꾸리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소비 습관 음... 제가 이런 편이요 에 근데 품목이 많아요 다 떨어지지 않나? 오케이 이거 근데 연애할 때도 은근히 이거 많이 보게 되지 않아요? 나 같은 경우는 조금 굳이 안 사도 될까 약간 이런 말 하거든 이거 이쁘지 않아? 근데 최근에 뭐 자기 샀었다면 약간 좀 이런 식으로는 할, 할 때가 있어요 갑자기 이제 알뜰살뜰해서 생각이 나는데요 PPL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저희의 출연료 지원 감사하고요 네, 감사드립니다 <웃음> 아정당 여러분 알고 계세요? 그거 아니요 가구 막 이렇게 렌탈하는 곳? 여러 가전제품들을 한눈에 비교를 할 수가 아... 있고 아정당 가전제품 렌탈을 이용하면 TV, 인터넷 가입 시 최대 현금 47만 원을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가전제품을 렌탈하면 20만 원까지 또 지원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약정이 끝났을 때 가만히 있으면 아무런 혜택도 못 받는데 그냥 변경만 해도 요금 인상 없이 그냥 새 제품 쓰면서 67만 원의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는 거예요. 와우. 이거 완전 알뜰살뜰하잖아. 여보, 우리 아정당에서 인터넷 TV를 가입하면 총 47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여기 가전 렌탈을 이용하면은 총 20만 원의 혜택을 더볼수 있어 총 67만 원의 혜택을 볼수 있다라고. 아, 뭐야, 진짜 사는 것보다 낫다. 아, 결혼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웃음> 들수 있다. 공휴일에도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상담할 수 있습니다. 아정당. 땡땡땡이 너무 잘 맞을 때. 개그코드. <웃음> 이거 뭐? 해봐요. 뭔 말하시는 거예요? 기잖아요. 네. 속궁합이잘 맞을 때. 몸에 굴곡이 나랑 너무 잘 맞을 때? 사주 궁합이 잘 맞을 때. 석궁합과 식궁합 응? 응? 음? 우와, 야식궁합이라는 말이 있어? 그니까 처음 들어어 내가 좋아하는 거 상대방이 못 먹으면. 그거 영영못 먹거든. 네. 내가 해물을 안 먹는데 저쪽도 해물을 안 먹는다. 그럼 이 사람과 일평생 밥 먹고 싶을지도? 치킨 구합 중요하잖아요. 다리 좋아하고 터벅살 좋아하고 이런 거. 근데 턱살 좋아하는 사람 진짜 있나요? 너가 턱살 좋아해요? 오늘 저녁 치킨? <웃음> 저희가 또 식공함도 잘 맞잖아요. 아, 인정합니다. 속공함은 모르는 거고. 그렇죠. 속공함은 뭐 음. 너무 중요하고요. 그렇죠. 멘트를 달 필요가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다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속에 또 다른 속이 있어요. 마음, 감정, 공화. 다 나한테만큼은 다정하 때. 다른 사람들한테 싸가지 뒤지없는데나한테는 다정할 때. <웃음> <웃음> 남이 뭐다치던말고 신경도 안 쓰는데 나한테만큼은 다정할 때? 다른 사람들한테는 좀 음. 차갑고 약간 날카로운 이미지지만 야. 나한테만큼은 다정한 사람일 때 어떨까요? 아. 어, 맞아요? 그래? 음.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무뚝뚝한데 여자친구 앞에서는 어. 강아지. <웃음> 양정은은 이해를 못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정은 씨는 그냥 사람 좋아 인간이어가지고 <웃음> 모든 사람들한테 다 다정하기 때문에 음. 오해를 많이 받기도 하죠 응 음. 근데 다른 사람들에게 거리 두는 거는 이제 또 상대방한테 믿음을 줄수 있으니까 근데 그게 왜 이렇게 어른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충분히 지요저 같은 다정한 사람 엄마한테는 못 느낀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랑 나에 대한 차이가 있어야 되는 있어야 거 있어야 돼 똑같으면? 똑같으면은 굳이 내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을 만날 수도 있겠다라는 음. 생각이들수 있죠 그럼 서운하죠. 그럼 결혼 생활 안 들겠죠. 그리고 막 친구들 앞에서 난. <웃음> 다음. 지금 결혼하면 좋겠다고 할 때. 지금 결혼하면 어 나는 너무 좋고 할 때. 지금 결혼하면. 차를 보일 수 있다고 할 때! 부모님한테는 게 <웃음> 정말... 아, 그렇죠 그렇죠 왜안남은 효도이긴 하죠? 지금 결혼하면 보험자 이름 내 앞으로 돌려놓겠다고 할 때! 지금 결혼하면 차 사준다고 할 때! 지금 결혼하면 <웃음> 기념으로 사진 찍는다고 할 때! 결혼! <웃음> 결 <여름. 웃음> 지금 결혼하면 청약주택 들어갈 수 있다고 할 때! 지금 결혼하면 부모님이 많이 도와줄 수 있다고 할 때? 어? 오! 지원을 해준다는 건가? 아... 아니 이건 일단 그 상대방 부모님이 날 정말 마음에 들어하는 거고. 아 중요하죠. 우리 나이 때 솔직히 돈 모아서 집 사고 이런 거 쉽지 않거든요. 아 집을 어떻게 아. 사요? 근데 재산을 물려주신다. 너무 좋은데요? 근데 이건 준 오빠 의견을 좀 들어보는 것도 그러니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준요형 콘텐츠였네. 그러니까. 그냥 아, 알아서 쓰셨으면 좋겠어요. 제 인생 보는 거는 제가 알아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멋지다. 다음은 주변 사람들이. 야, 어려우할 때? 주변사람은그 사람 너무 괜찮은 사람이라고 해야 한다 아! 정답! 주변사람들이 너네 결혼하면 내가 이거 해준다 할 때. 주변사람들이 다 결혼할 때. 정답. 아 맞아요. 결혼한 거 보면은 음. 결혼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지방 결혼식이면 더 그래. 너는 언제 가니? 막 하면서. 나 아, 하고 싶어? 어 그런 생각이,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결혼식을 몇번 갔는데 결혼식에서 재밌었던 거나 좋았던 부분들을 기억해두게 되더라고요. 어 맞아요. 저는 결혼식 사회를 많이 봐가지고 아, 더 그래요. 그렇겠다. 어. 그래서 저번에 사회할 때도 말 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사회만 보고 <웃음> 있을 수는 없으니까 저도 빨리 가겠다. 뭔가 그거 볼때제 미래가 약간 그려지는 것도 있는 것 같았어요. 음... 어? 나도 이만큼 이런 사람들이 축하를 해줄까? 뭐 이런 음... 느낌? 어... <웃음> 아, 축하해줄 거예요. 일단 저희 뭐 리프 식구로 다 가죠. 부캐는 어, 당신이 받겠어요? 제가 받은 좋죠. 땡. 모모가 잘 어울리는 모습을 봤을 때. 앞치마가 잘 어울리는 모습 봤을 때. 옛날 나 괴롭혔던 일진들과 잘 어울리는 모습을 봤을 때. 내 주변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모습을 봤을 때. 오케이. Okay. 나의 친구 가족과 아 이거 야 이거는 나는 이건 진짜 이해가 안 돼. 저도 이해 가요. 음. 내 여자친구가 우리 부모님이랑 잘 맞고 우리 부모님도 내 여자친구를 너무 좋아해 그러면 괜히 저도 더 깊어지는 느낌이 있어서 맞아요. 더 예뻐해주고 싶고 이런 게 생기는 것 같아요. <목소리> 오빠는 삼견레 프리패스상이고 저는 삼견례문전박대상이어가 가지고 아이 그런 또 문전박대야. 있습니다. 제가 잘 얘기해주면 되죠. 자 다음 밥 주면 좋아할 때? 애기들 좋아할 때? 아 이건 너무 궁금이다 요즘 결혼은 하는데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 아니고서는 다 중요하게 생각할. 이런 모습을 보면은 뭐 이렇게 나중에 자녀가 생겼을 때내 아이한테 또 얼마나 맞아. 잘해줄까. 그아이또 얼마나 또잘 자랄까. 맞아. 다정한 아빠의 모습이 그래도 이 음. 음, 저 아기 좋아하거든요. 저는 가끔씩 그런 상상해요. 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출산해서 아이를 다 아는 때. 오밤 팡팡 올것 같은데? 진짜. 고생했어. 콧물 이게. 아 진짜. 근데 이게 동물이어도 괜찮아요. 음, 나는 아이랑 동물이랑 똑같다고 생각해. 근데 너 동물을 좋아아니면안좋아한다 맞아요 오늘은 네가 좋아하는데? 동물이네 저는 원래 동물이에요 이 사슴새끼야? 고마 다음은 믿음직하고 신뢰할 만한 재산을 가졌을 때 아기를 가졌을 때 믿음직하고 신뢰할 만한 신용점수 평생 직장을 가졌을 때아 정답 믿음직하고 신뢰할 만한 친구들을 가졌을 때아 <웃음> 친구 뒤에 랑자 붙여서 읽어봐요 믿음직하고 신뢰할 만한 친구랑 관계를 가졌을 때 <웃음> 변투새끼한 <웃음> 글자만으로 그 사람의 인품이 달라졌죠? 그쵸 진짜 성격 좋은 애들 보면 주변 사람들 다 재밌고 이런 사람들 많거든요 아 맞아요 끼리끼리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요 끼리끼리 맞죠 그, 저는 어느 정도 상대방이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 음. 믿음직하고 신뢰할 만해 에서 딱 느껴지는 게 아정당이 또 믿음직합니다 총 20만명의 표현이 있거든요 매년 4만 명의 회원이 인터넷이랑 가전제품을 개통하고 있다고 합니다. 너도 아정당소? <웃음> 너도? 야, 너도? 야, 나 이번에 67만 원의 혜택봉. <웃음> 틀릴만한 아정당이잖아? <웃음> 자, 그리고 아정당 식구분들은 항상 얼굴을 내비치고 하십니다. 이게 네? 무슨 뜻이냐? 유튜브 채널을 한다는 얘기죠? 아 맞아요. 그리고 그 유튜브 채널에 가면 그 직원분들 얼굴을 볼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구독자가 높아요. 12만이래요. 근데 구독자 수보다 높아. 그리고 리플과 협업 기념으로 매달 100만 원 상당의 휴대폰 증정 이벤트를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아정당 유튜브를 가져가지고 한번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고씽! 렛츠고! 아정 당 자, 오늘 이렇게 해서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어어어 어, 어, 어. 약간 저는 여기서 신뢰, 의지가 약간 키워드인 것 같아요. 공감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으시면 꽉 붙잡으시고요. 그리고 뭔가 부부인 리플 구독자분들 있으면 되게 반가울 것 같아요. 아, 어, 너무 귀여울 것같아 네. 그러면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알아보기. 대성공! 네, 그러면 슛! 고! 아이씨.. <웃음> 어, 기분 나빠. <웃음> 영동이는 어떨까? 걔, 걔 이거 졸라 많은 것 같은데? 걔는 우리한테 도 많잖아. 응러아 그러니까. 아니면은 오히려 반대 수도 있지. 우리 앞에서는 강아지지만 집가에서는 진짜 까치랑 고양이. 걔, 개목득도 어, 개목득도밥 가져와! <웃음> 된장찌개 끓여! <웃음> 참치 말고 스팸! <웃음> <아이고>. 김부각 <김부가가> 어딨어! <웃음> 영두는 실제로 그런대요. 아, 어, 진짜 그렇대요. 정답 이렇게 해주시면 안 돼요. 아, 죄송해요, 지금. 네. 제가... 아, 그렇게 해줘. 아, 그렇 너무 소극적이야, 지금 정답 보는데 맞췄다고 기분이 아, 안 들어. 어, 어차피 근데 어차피 그 소리 띠는. 아니 딩딩딩딩 소리가... 우리가 말이야. 아, 네. 우리, 아, 우리 우리도 그그 띠동댕 그 소리에 리액션을 하게 그래. 해달라고 그래, 그러면. 우리가 정답해. 우와, 정답이다. 이러지 정답이 뭐. 어. 아, 오케이. 뭐 이런. 알 수. 오케이. 아, 노력해 주세요. 네네. 우리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와 잘 어울리는 모습을 봤을 때? 정답. 오, 우리 가족과. 다시. 해. 우리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할머니와 잘 어울리는 모습을 봤을 때? 정답. 오. 아이 좋아할 때. 정답. 너 다시. 다시. 해. 아. 아이 좋아할 때? 정답. 오. 친구들. 정답. 친구들을 가졌을 때. 정답. <웃음> 또 같은 임시라고 하지 마. 라 우리 평택 임치는 그러지 않는다. 아. 아이스 아메리카노. 정. 정답이지. 당. 당연히 겨울에도. 음. 그 아이스 아메리카노인데요, 그냥. 아, 아. 아. 이건 좀 아닌데요. 어? 정? 정말 아닌데요? 당. 당신이요. 어! 아정.